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면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로 들어가실 겁니다. 자, 배송은 출고지에 따라 또는 구매했는 금액에 따라 또는 구매 수량에 따라 또는 해외 배송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님들께 물건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템플릿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드에 있는 기능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서 스마트 모드의 오른쪽에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있는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관리에 배송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송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목록으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져 있는 배송비의 템플릿을 확인할 건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이곳에서 제가 실제로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카페24 운영자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 배송비라는 부분이 있고 운영을 가장 많이 하니 설정하는 이 구매 금액에 따른 부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웃음> 택배비를 무조건 고정으로 받습니다. 무조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배정비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자, 이 해당하는 세팅이 들어오면서 이 템플릿 이름 뭘로 할래? 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템플릿 명에다가 고정 3,000원. 무조건 3 0 0 0원이란 택배비를 받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배송비에다가 3,000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상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송 방법은 택배 빠른 등기, 직접 배송, 퀵배송, 기타, 화물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택배라는 것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배송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고정 배송비, 구매 금액에 따른 부과, 구매 금액별 차등 배송비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5만원치 샀으면 3천원, 물에서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차등 배송비 제가 물을 샀는데 만원치 사면 열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무 개를 샀어요 또는 열다섯 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배송비를 더 주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샀는 배송 금액 상품 수량과 금액에 따라서 배송비를 차등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차등 배송비 사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 무게, 수량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수량에 비례해서 배송료를 부과하겠다 이 부분도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고정 배송비 또는 얼마 이상을 샀을 때 무료배송 요두 개의 기능을 잘 이용하시니까 요두 개의 기능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배송비로 설정하셔가지고 세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욕심쟁이라 고정 배송비로 3,0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확인 눌러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자 이번에는 상품관리 상품, 상품 등록 으로 가서 제가 이 배송비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는 데에서 우리 배송 정보 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송비 설정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배송비 템플릿을 불러올 때는 개별 설정 이라는 메뉴로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배송 개별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배송비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고정 3,000원 좀 전에 제가 입력했던 이 고정비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 부분이 자동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으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송 템플릿을 또 저장을 하고 싶다면 상품 등록 단계에서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곳을 수정해서 새로운 템플릿으로 저장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를 보내시게 되면 출고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 설정하는 거는 꼭 기본 설정에 있는 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배송 설정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